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사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공태경의 할머니인 은금실이 점점 더밉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은금실은 공태경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물론 자기 핏줄도 아닌데 혹시나 공태경이 회사를 넘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된 이유이겠지만 보다 더 깊고 자세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화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꼭 체크가 필요했던 부분이 초반에 나왔습니다. 장세진의 엄마가 말했죠. 장세진 집안에서 공태경 집안에 돈을 빌려줬었다고요 과거에는 장세진이 공태경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고 은금실이나 은금실 남편이 힘든 적이 있어서 장세진 아빠나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은금실은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게 있어서 고마움의 장세진을 공태경과 결혼 시키려 했을까요? 아니죠. 공태경과 공태경 엄마와 겸상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두 사람을 아예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태경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 지금 부리고 있는 하인 장세진과 엮는 것이 급이 맞다는 생각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의 장세진 집안 덕분에 지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장세진을 막 부려먹고 가족들이 장세진을 무시하는데도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죠. 결국 은금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못된 엄마 밑에 아들 공찬식은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기간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은금실이 처음부터 이런 나쁜 인간이었다면 공찬식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은금실은 처음부터 못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 공찬식이 어릴 때만 해도 올바른 마음 자세가 있었기에 아들도 어머니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았 겠죠. 은금실은 나중에 어떤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못 믿고 비뚤어진 것이 겠죠. 아마도 은금실은 남편과 사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남편 이 바람이 나서 그날을 떠나버렸던 것에 분노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난 쪽에 더욱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미혼모인 공태경의 엄마를 보고 자신의 힘든 과거가 떠올라서 더욱더 싫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애꿎은 공태경에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두 사람에게 어떻게든 애정을 가져보려 해도 볼 때마다 기억하기 싫은 아픈 장면들이 상기되어 아예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기본 바탕으로 본인이 이루어낸 큰 회사가 다른 핏줄이 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반부에 이런 갈등이 나왔고 중후반부에 가면 공태경의 진짜 아버지가 등장할 것입니다. 공태경의 친아빠는 공찬식 그리고 장세진의 아빠와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공태경의 친아빠와 공찬식은 분명 서로 아는 사이일 것입니다. 또한 공찬식이 모르는 공태경 친아빠의 비밀을 은금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절대 몰랐으면 하는 비밀이 있겠지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서로서로 서로 풀면서 훈훈한 가족 드라마로 나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갈등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뭔가 단서가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주말 드라마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결국엔 은금실이 공태경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힘들게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공태경과 공태경 엄마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